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총망받던 스타트업 쿼키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제품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사업 모델로 굴지의 대기업들과 투자업계가 제조업의 미래라며 축해세운 창업기업입니다. 쿼키는 참신하고 트렌디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레몬 스프레이나 다관절 멀티탭 등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하였고 여러 벤처 캐피털에서 무려 1억 7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쿼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소셜 제품 개발 플랫폼으로 설명되는 쿼키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아이디어 검증부터 설계, 디자인 등 단기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쿼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제품들을 소개하기에 급급했고 실제로 몇몇의 히트 상품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출시한 제품들이 생각만큼 판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지 못하고 초기 투자 성공과 오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는 점 역시 실패의 주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이 사업화되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완성도와 완성된 기술의 사업성이 상호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쿼키의 사례에서는 참신한 사업모델, 탄탄한 기술력, 자금 조달 네트워크 확보 등 사업화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기술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결국 기술 사업화에 실패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드리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시원찮을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양과 그 효과를 사업 시작 전에 비교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창업자들은 시장조사나 기술성 분석, 수익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아이디어나 기술력만으로 섣불리 기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창업의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기술 선별 단계에서 기술성과 기술 경영 및 인적 자원, 시장성, 사업성 등을 자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로 기술사업 타당성 분석이라 합니다. 이러한 예비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술 및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더큰 사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화 추진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하고 기술사업화 목표를 변경하거나 전문가 활용 등 기술 기획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위험요인들을 예측하여 그에 대비한 대응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들로 기술사업의 성공 확률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 기술의 완성도, 사업의 주체 및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기술력과 창업 역량 등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에는 기술 완성도 평가와 사업 주체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완성도는 기술 창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목표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여 해당 기술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물론 기술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사업 타당성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기술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한 기술성 평가도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기술 창업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을 판단함으로써 현 단계에 부족한 점을 깨닫고 향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창업 이전 단계에서 현재의 위치와 개선점을 평가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는 크게 기술의 우수성, 경쟁성과 권리성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기술 우수성은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수명 주기상 위치, 모방 용이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사업 전략과의 부합성 등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중 기술의 수명 주기상 위치는 기술이 수명 주기상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의 기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관련 기술 및 혁신 속도 등의 외부 환경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특허맵을 활용한 특허 정보 조사를 수행하면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 경쟁성은 대체 기술 출현 가능성, 산업적 파급 효과,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등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권리성 평가는 특허 등 등록된 권리가 무효화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 이전의 용이성, 문서화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은 특허청에 공개되어 있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관련 선행기술의 특허 및 청구 범위를 분석해보고 기술 노하우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성이 우수해도 사업성 평가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임상통과와 특허 취득 등으로 기술성을 보완했지만 시장성 평가 항목이 미달되어 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과질환 생명공학업체 B는 유럽 임상승인과 다수의 안과질환 파이프라인 보유 등의 우수성으로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결국 수익성 부족으로 기술성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벤처 업체인 C사는 주요 목표 시장 규모와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상장에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희귀질환 신약 개발업체 D사 역시 시장 규모 및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기술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 위험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 기술에 대한 이해와 조직 관리 역량이 부족했던 한 기업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픽스는 사진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약 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중의 예산과 시간을 서비스 자체 즉 기술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화에서 중요한 홍보나 마케팅 자금과 지원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또 다른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인수협상도 결렬되면서 짧은 2년여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업주체 및 사업성 평가는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창업자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경영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비기술적 역량이라 할수 있는 시장 환경 파악, 현금 흐름의 이해와 관리 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을 위해선 기술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기술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잠신하고 특화된 기술성을 바탕으로 시장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은 다수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앞에 사례에 나왔던 커키와 같은 사업 부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막대한 투자금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역으로 창업기업에게 독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큰 투자를 받고 나면 우선 긴장감이 풀리기도 하고 매장 인테리어나 직원 복지 혜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투자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사업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만이 기술사업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